아 왕짜증 진짜 왜? 무슨 일이야? 아니 내 남자친구 아니 이제는 전 남친이지 이 녀석이 돈을 빌려가 놓고 이제 와서 오리발이지 뭐야 내가 그냥 준 돈이니 증여로 갚을 의무가 없다네 진짜 아 그래? 얼마나 빌려줬는데 자잘하게 빌려간 돈과 또 마지막에 잔금칠한다고 가져간 돈까지 합하면 4천만원은 될거야 와 금액이 꽤 크네 그냥 줄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못 받을 수 있겠어 어떡하지? 좋은 방법이 없을까? 그런 고민이라면 우선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상담을 받아봐 그 친구 내가 보기에는 사기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선 그것부터 변호사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어 맞아 그러고 보니 약간 그런 면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해 법률사무소 아신이라고 했지? 어디에 있는 거야? 서울 서초동에 있고 이메일로 상담 이약을할수 있어서 편해 서울이라고? 나는 지방에 있는데 소송 진행이 가능해? 몰랐구나 요즘은 전자소송으로 전국 어디든 다 가능해 또 소송은 대부분 서면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출석이 필요한 경우만 별도 협의하면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어 그렇구나 그럼 변호사는 실력이 어때? 걱정하지마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로 민사, 형사, 가사, 부동산까지 해당 업무만 10년 이상 경력이고 채권추심 솔루션까지 제공하고 있어서 소송 이후에도 그대로 집행이 가능해. 그래, 이렇게 있다가는 그 녀석이 만에 하나 파산이라도 하면 난 정말? 이메일로 어서 빨리 상담 예약해 변호사 선입시 상담료는 선입료에서 차감하고 진행해준대. 형사사건이 불가능하다면 무턱대고 큰 돈을 쓰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준대 무엇보다 변호사선 임료가 정액제라 마음이 놓일 거야.